여기 위쪽에 글씨에 저희가 효과를 조금 안준게 있어서 글씨 안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런 효과가 있었죠. 쏙쏙 들어가져 있는 듯한 이런 효과를 조금 주도록 할 건데요. 글씨 일단은 먼저 클릭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실수를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글씨를 두 가지를 같이 썼거든요. 근데 위에는 효과를 주시면 좀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만 효과를 주실 겁니다. 글씨 수정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선택을 해주고 밑에 있는 글씨 부분만 잘라내기를 할거예요 잘라내서 넣어주고 다시 클릭해서 컨트롤 부위만 해주면 스타일이 따라오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거는 없고요 글씨만 따로 분리했습니다. 레이어를 그러신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fx 이너 섀도우 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그림자를 넣으실 때 약간 깊이감을 주실 거예요. 사이즈는 딱 붙여주시고 안쪽으로 조금 더 집어넣어서 색을 조금 진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엉뚱한 데 집어넣고 있어가지고 안 나왔네요. 여기에다가 이너 섀도우로 이렇게 집어넣으실 때 여기 그림자가 지금 많이 들어왔죠? 여기 사이즈가 커서 그렇습니다. 사이즈 좀 줄여주고 디스텐스도 붙여주고 해서 보면은 안쪽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120도 앵글로 해서 떨어져서 디스텐스 한 2정도 떨어뜨렸고요. 1, 2정도 떨어뜨리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따로 안 주셔도 돼요. 사이즈를 주시면 은 그림자가 부드럽게 들어갈 거고요. 얕게 주시면은 안 주시면 그림자가 딱딱하게 들어가실 거예요 그림 보면서 대충 어느 정도 해야겠다 생각하시면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했으면 오케이 눌러주시고 자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 글씨 이제 써보도록 할 건데 박스에 있는 글씨는 60여가지 발효 한방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글씨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 글씨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정하셔서 이 안에다가 글씨를 써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진도 나갈게요. 왼쪽에다가 이제 이미지 넣는 칸을 하나 만들 건데요. 사각형 그리시는 거 이용하셔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반경 범위 정하셔서 여기에 배경 색깔은 흰색으로 하시고 인베드 기능으로 이용해 설명 1과 2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1 2 이렇게 넣어주시고 글씨 설명을 써야 되니까 약간 공간을 줍니다. 다쓴 다음 사각형을 조금 더 키워줄게요. 저는 이 밑에다가 이제 글씨 설명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씨 바깥쪽에서 써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글씨 쓰시는 거, 텍스트가 잘안 보이네요. 늘어지고 주름진 피부. 글씨 크기는 15 이상을 해주시면 읽을 수 있으니까, 컴, 이거에서 읽을 수 있으니까 <웃음> 15 이상만 측정해서 글씨를 적어주고, 글씨가 좀 넘쳐서 주간 음, 자간 좀 줄여주신 다음에 글씨 보면서 뒤에 있는 박스를 조금만 더 조정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밑에다가 글씨 갖다 놓고 위치가 좀안 맞아서 위에 있는 거는 다시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정해주겠습니다. 책에서는 글씨 크기를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10으로 하시면 아마 그 음, 모바일 상에서 글씨가 거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시니까 15 이상을 웬만하면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글씨랑 박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배경에 있는 박스에다가는 테두리도 좀 들어가져 있어요. 테두리 얇게 해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넣어서 배치를 해주세요. 검정색이 아니라 진한 회색으로 주시면 되겠죠?